사퉁한 날입니다 오늘 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기 기가 뭐죠?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거죠. 기가 들어가는 말참 많죠. 기절 기가 <웃음> 끊어지는 거 기절이라고 네. 해요. 기진맥진 기가 다하고 맥도 다한 상태 뭐 죽음의 상태겠죠 그 다음에 어, 기백이 있다 기가 막히다 기똥차다 우리 삶 속에는 이 기의 어떤 철학이 아주 깊이 배어있습니다 이게 가상의 것이라면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퍼져있을 수가 없죠 분명히 기는 실존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을 뿐이죠 동양학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렇듯이 그래서 천기, 지기, 인기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기가 풍요로우면 잘 살고 기가 얇으면 못 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그래요. 단순해요. 당신은 충분한 기가 있습니까 이것이죠. 기가 약하면 영업도 안되고 사업도 안되고 운도 안따르고 사람도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기는 어, 사기가 있어요. 사기 요것만 구분할 수 있다면 사기가 있고 정기가 있어요. 바른기 정과 사 이거 상대적인 말이죠. 어떤 기가 사기이고 어떤 기가 정기 인가. 불안의 근거에서 생기는 축적하는 기운, 이걸 사기라고 합니다. 불안, 예를 들어서 나만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남이 어찌 됐든 내게 유리한 뭔가를 조건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 나만을 위해서, 그걸 나쁜이라고 하죠. 나쁜, 네, 나쁜, 그래서 나쁜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나쁜 악자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나쁘다 나쁘다 말은 쉽지만 그 원인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불안 불안하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 가족만 챙기려는 거예요 세상이 이익되면서 내가 이익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나만 이익되고 세상에 이익이 안 되는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기가 모이긴 모이더라도 그기는 사악입니다 돈이 일시적으로 모이더라도 그것은 삿된 기운을 모였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죠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단명하거나 가족이 헤어지거나 사람을 잃거나 행복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사기를 모으는 일을 스톱 어떻게 하면 그럼 정기를 모을 것인가 바른기 바른기가 모이면 기분 좋죠 기의 분배가 좋거든요 기분이 좋습니다 사기가 모이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 좋은 기가 내 주변에 나와 내 가정 내방 내 직장에 가득 분포되어 있는 걸 분위기라고 하죠 분위기가 좋아야 되겠죠 자 그럼 전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여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기운이 좋은 어떤 심산유고 가서 기운을 받겠다 뭐 돌을 좀 닦고 오겠다 뭐 세도나에 가면 좋은 기운이 있대더라 한라산 어디 가면 있대더라 태백산 어디 어디 어디 자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은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주변에 바로 옆에 파랑새를 놔두고 먼뭐 길을 떠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기운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누구?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기운의 오아시스예요. 내 아내, 내 딸, 저는 아들 없으니까 <웃음> 내 친구, 내 주변 동료, 내 직장 상사, 부하직원 네, 그 사람들이 내 기운을 기쳐주는 돋보기 거울 같은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기운을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줘요 자 그런데 내 가족의 말을 듣고 화딱지가 났어요 어떤 말을 듣고 그러면 사기가 생겨버려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것은 전기로 바꿔요 이 세상의 소리를 내 주변의 세상의 소리를 오늘 오전에는 지금 별로 안들 나무는 길에 공사하는지 엄청난 소음이 밖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소리죠. 이것을 차분히 반응하지 말고 반응이 아니라 차분히 관하는 겁니다. 관이라는 것은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아울러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해요. 그 세상의 소리를 차분히 관하는 것을 관세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정기가 생깁니다 이건 종교와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가 생기면 그 사람은 아우라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운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기운이 가득해지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바로 가까운 곳에 바로 옆에 있는 최고로 가깝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그분 그분이 바로 내 귀를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은 되게 커다란 기운이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자 나의 그릇이 이만큼 하다고 보죠.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반지름이 한 5cm라고 해봐요. 어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요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는 건 마음에 들어요. 이 밖에 있는 어떤 의견들 내가 겪어보지 못하고 낯설고 불안해지고는 그런 생소한 그런 의견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밖에 있으니까. 마음 밖에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내 딸이 말한 어느 한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차분히 내 안에 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 지름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있던 이 모든 걸다 받아들인 게 돼요. 그럼으로써 나의 기운은 이만큼 확장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시야는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오케이.